저기서 네, 사람을 보인다 팀장님! 오! 엄청 크다! 오 씨! 오! 선장님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어요. 다,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어요! 육좌, 육좌! 아, 육자요 예, 예, 육자, 육자. 아, 예, 예! 육자 육좌! 7자 돌려놔? 어우... 고보! <웃음> 저... 처음에 미걸리는줄 알았어요 오됐어 됐어 으쌰 으쌰 으쌰 와! 와. 오, 오 대박 <웃음> <웃음> 음. <잘> <웃음> 칠자 되겠다 칠자 아 대구가? 네 크면 아, 클수더힘들어 제가 지금 또 일거리 갖고 왔는데. <웃음> <웃음> <아니, 비싸서. 웃음> 이렇게 큰걸 잡아본 적이 없어. 조사라. 아, 아야 낚시 들어 있다. 오. 먼저 참았다 걸려가지고. 그 어머니 저희. 아이스박스에 네. 저저기가한 마리 생겼어요 저 동네가 살아있어 저기요? 이게 가자미 가자미 <웃음> 한 마리 나왔어요 아, 아까 저거 살아있었어요 근데 손질 손질 이게, 손질 이게 손질 왜 그랬나, 그랬나, 그랬나 그랬더니 이놈이 생긴 거 같아 어안 잡았는데 네 없었어요 네, 네. 예전에 어, 어, 어, 뭐, 뭐, 오징어도 있고 막 이래요 아, 음. 어. 아니 저기 살아있더라니까 는 어저께는 저거 저거 저거 한 마리 있었다니 저거 그거 뭐야 꼬뜨기 꼬뜨기 한 마리가 그냥 나오더라고 이게 힘들어 힘들어. 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이제 피대 피대 걸고. 예. 네. 이게 아감지가 힘들어. 아감지가그 피대 음. 피대 때문에. 응. 이거 이제 손질해 가지고 피대 없애버려야 돼요. 아. 하실는면안 되고 집에 해줘도 집에 가서 네. 한번더씻켜야 돼요. 네. 크면 클수록 더 비스, 비싼 게 아니고 힘들어 더. 음. 시거를씻면서다 이거 끄집어낼거야 이거는 옷뿌려요는거봐 뭐, 네. 네, 네. 조금 같아. 전에 <웃음> 그냥 저거는 저렇게 내장 따고 그냥 지리로 해먹는면네 지리도 해먹 내고 얼큰하게 아, 빠지면 칼이 안나이안나저만 안 먹을 수 있는 거만 빼놓으죠잡먹 네, 네. 거. 여기는 못먹는거 못먹는거? 이거 잡술라 이거? 대창? 네 대창은 주세요 네. 이거, 이거 다한 다음에 네. 이거 또 긁어야 돼 음. 안해라 음, 다리 안려가세요 음. 음. 어떤 이 저번주 1월 날 어떤 남자분인데 대구를 네. 8마리를 잡았대요. 음. 여기서 안하고 딴 데서 했는데. 음. 8마리 손질치 손질하다가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이거 버리는 게 어떤 거 어떤 거 버리는 거야. 이거 내장만 버리면 돼. 네. 예, 예, 예, 예. 이거 아가미하고 이거는이거는거는 잡았대. 아가미는 먹을 수없요 예, 이거 이거 예. 옥셔스. 못 먹어요. 옥셔 옥셔. 그런 재물들. 아유 못 뭐, 먹어요? 뭐, 뭐, 아. 그럼 아가미하고 내장만 버리면 돼. 예, 이 예. 요거 요거 쓸게. 요거 요거 요거. 예. 쓸게. 버리고. 쓸기는 써서 안돼요못 잡서. 영수씨 어요 여기 물 틀고. 가자미가 얘가 먹은거예요 얘가 뱉은거예요 <목> 얘가 뭐가 들어있을까? 아리가? 잡은 자리 있잖아요. 큰데 네. 그잘 나와. 아... 전번에 왔을 때는 그 자리에 부부가 들어와서 네. 네. 14kg, 16kg 한 마디 나란히 잡았어요. 12, 14. 아, 그때 부부가 이렇게 잡네. <웃음> 아이고, 아니다, 야. 우와, 어, 그게 알이에요? 네, 예. 예. 애가 아니고 알이네 아니. 곤지가 아니네. 죽인다, 지가곤지야고 국불에 놓으면 아주 보호향이 본것 것 같은데. 엄청 다르다 진짜 이걸 집에 가서 시치세요 잡쓸 때네 여기서 못 시쳐서 시치면 이, 이 알도 먹을 수, 수 있는거죠? 네잡쓰는거예요 아.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진짜 사이즈가 <웃음> 아니네. 아. 아니야. 아니. 에요얘뭐밥 먹었어? 어, 여기도 먹었죠? 있네. 가자미 얘가 가자미 계속 네. 먹었나 보다. 이 가자미 먹었네, 얘가. 음. 와, 어제는 손질도 씨름이네요. 응. 안잡걸갖고 나와 가지 내가 지금 얼큰하게 잡혀도 되고, 지주도 잡혀도 되고 매장도 음. 한 번에는 못 먹겠는데요? 너무 많아서 응. 이러 조금만 봉지 하나만 갖다 줘. 음. 음. 이거는 집에 가져가 씻어요. 네. 맹물에 씻으면 안안 들어가니까. 네. 아 대창 그렇게 네. 이제 이게 밥 돌아가지고 어머니가 음. 먹은 거라서 이제만. 음. 밑에서 어디 그다. 어디 나 같이 나가지 진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사이즈 별로 엄청 차이 나네요. <웃음> <웃음> 그것도 사실 일반 사먹는 것 보다는 큰데 <웃음> <웃음> 아, 집에서 이렇게 막 숨어 계속 끓어요 네. 내장은 좀 빡빡해야 되는 날. 아, 이렇게 이제 잘라 가지고 뭐 해서 전 포도 먹거나 해면 되는 거죠. 아, 찌개 해먹거나. 네. 찌개해 네. 먹거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집에서 한번더 시치세요. 네. 이렇게 먹으면 많코를 하든 말든 대구 교훈에 다 먹을 것같아요광어스테이크랑 이거랑 어떻게 더 맛있어? 난, 난 비교가 안되는데 이게 더 맛있어? 응. 되게 쫄깃쫄깃하다